s e a 함수에서 찾는 글자는 새 라고 하겠습니다 <웃음> 이제 새를 찾을 글자는 세금명세서를 적어 주겠습니다 이제 공백을 한칸 띄웠는데 공백도 공백 문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새 라는 글자를 찾는데 콤마 마지막에 콤마 1이 없으면 자동으로 컴퓨터는 콤마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부터 새를 찾으니까 새가 바로 처음부터 있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근데 저희가 콤마 1은 생략할 수 있지만 콤마 2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콤마 2를 적으면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글자를 찾지 않고 두 번째 글자부터 글자를 찾겠다는 소리입니다. 그럼 세라는 글자가 금이랑 같냐라고 비교해 보고 같지 않으면 세 번째 글자로 갑니다. 그럼 공백이 세랑 같냐 하고 같지 않으니까 명으로 갑니다. 이제 네 번째 글자죠. 같지 않고 다섯 번째 셋자가 같죠. 그러면 5라는 결과값이 돌아옵니다. 그래서 두번째로 시작하나, 세번째로 시작하나 결국 세자는 다섯번째 있기 때문에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번째죠 그래서 2를 <웃음> 적든, 3을 적든, 4를 적든 전부 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는 세금명세서를 세무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라고 적으면 하나 둘셋 네번째에서 찾으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 다섯번째 값을 반환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6이라는 값을 넣으면 6, 6에서 7 8, 9, 9라는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을 써주시고 엔터치면 9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글자들의 시작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 위치에서부터 여기 찾는 글자를 찾기 시작해서 찾아진 그 글자의 위치를 반환하는 겁니다